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승양할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성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안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된이로다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도서 3장을 읽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은 그 유명한 때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인생들이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맞춰 수고하고 애쓰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왜 저런 일은 안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미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말.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가 정한 그 때라는 것에 갇혀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 3장은 우리로 하여금 때를 바꾸어 보거나 또 어떤 때는 면해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때를 주신 하나님께 순복하라 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 지혜, 그의 그 권능, 그큰 권위, 그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와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8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는 그가 한심하다고 말하는그 인생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짐승과 다름없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둘째, 자문에서 제시하는 인생의 본분 혹은 사람의 목숨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2절과 덧붙여서 말하자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이다 라는 뜻이지요. 즉이 말은 우리가 이 때와 저 때를 구별해서 기회를 포착하라라는 말이기보다는 그러한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전도서 3장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